보니아 애교있게 말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받아주던데 넘어가나? 한번 해봐 한 번에서 손해 볼거 뭐있어 만두야 갑자기 와 뭐야? 아 괜히 있나? 왜? 영화 신원한 물좀주세요 아, 잠깐만 영화? 영화. 라고물네 뭐지? 두 네. 영화 저 뭐, 인데 뭐, 저통 뭐, 저도 뭐, 저도 뭐, 저도 뭐, 저도 뭐, 저도 뭐, 대도 대박 도 뭐, 저 오늘은 과제가 있어요. 과제는 팀 발표니까. 아, 과제? 아, 나 PPT 완전 똥손인데 어떡하지? 이것도 한번 해봐. 만드요. 영화 PPT 좀 알려줄 수 있어요? 그래, 그래, 알려줄 수 있지. 고마워요. 음. 만드는 것보다는 음, 일단 우리가 모은 뭐 자료들과 음. 어울리는 템플릿을 음. 한번 찾아보자 음, 음? 어떡해? 안 만도 돼? 어, 일단 내가 네, 자주 음.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가능이라는곳에서 PPT 템플릿을 음. 다운받을 수 있거든? 음. 나는 그거 다운받아서 사용할까? 어, 그동안 고퀄리티 그 PPT하고 뭐... 야와도 그거 할래요 응. 응. 안돼요 음. 오늘 덕분에 가수 발표 너무 잘했다 고마와 그래 다행이다 우리 오늘 아 내가 밖으로 갈래? 아침 내가 잘안오니 어디 가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야? 어디